이게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자, 목적어 나왔는데 선행사에 가장 가깝겠죠. 왜? 선행사는 주동사 뒤에서 찾아야 돼. 이게 주동사야, 주절동사. 선행사는 어디서 찾는다? 여기, 여기 빗금. 여기서 찾는다. 얘밖에 없네. 얘가 선행사지? 얘가 선행사야. 자, 선행사봐.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 선장님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봐봐. 사님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봐요. 아,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죽협고로시려겠죠 그, 지금, 주어 동사, 여기도 지금 뭐 주어는 안 나왔지만 동사가 두 개란 말이야. 접속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동사가, 얘 예, 하나, 둘, 동사 두 개. 그러면, 최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한 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 없는 건다 지워. 어, 어, 접속사 없잖아. 그치? 네, 그렇지. 어, 이제 있네, 있네. 오, 일곱만 쳤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선행사가 있다, 없다, 있다. 어, 뚜리닥터입니다. 자, 여기 삼촌은 딸이 세명 있어요. 그죠 네. 딸 3명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 후주가 나오려면 또 하나. 또 하나의 원칙. 후주가 나오려면 적어도 후주 플러스 명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명사야? 동사잖아요. 안 돼. 그치? 그럼 선행사가 퀴치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사물이잖아요. 네. 그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 나올 수 있나요? 원은 <웃음> 선행사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네. 나왔네. 라인부들접기면 이렇게 쓸수 있다란 얘기죠. 네. 그렇죠 어, 이거 서울에서 집어넣어요집어넣는데요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그딸 모두가 다 의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All of. 맞죠? 네. 여기에서. 됐니? 네. 자, 일단 계속적 법이고, 어, 어, 다시 써볼게 이렇게. 그러면 관계형에서 안 집어넣고 쓰는 방법은. And. 어어왜 네. 물어 쓸 수도 있더라 네. 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뭘말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엔드와 봐봐요 접속사 엔드와 대명사 대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위치 위치 위치 국적이죠 위치 아, 위치 아, 성사 사업 사업인 풍풍 이런 거죠. 이 거죠. 됐죠? 그럼 a l o f a l o f a l o 이두개 합치면 이라고 이해됐어? 이제 확실히 어. 이해해야 되지. 응.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할 거는요 반대. 계속적 용법. 얘기한 응. 첫 번째. 반응사 찾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 돼야지그 하나요 선행사 찾기 선행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못일 수도 있어요 사물일 수도 있겠지?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둘 중에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권익의 등에서 찾았으면 선행사 찾았으면 선행사가 들어와서 어떤 위치에 들어갈까?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맞지? 그럼 결국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뭘 써줄 수 있고 누구나. 그런 거 써줄 수 있어. 근데 대수는 왜안 될까요? 대수 중급이라는. 코마가 나왔더니. 사물일 때뭐 써줘? 비치나 비치를 그 써주겠지. 그렇지?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 수익격일 때는. 그렇죠? 수익격일 때뭐 써야 그렇죠? 후주들. 응. 후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빨리 가야되세요 명사명가 떡하니 나와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떡하니깐 동서가 겹쳐 명서수 겹쳐 석격 세 가지 나눌 수 있죠?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브 어, 같은 거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된다 어, 지금 문제는 뱀이냐, 품이냐, 휘치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문제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거 골라주는 겁니다. 엔드가 없으면 당연히 뭐야? 이건 안 돼요. 네. 만약에 엔드가 나와있으면 썸업댐, 얼업댐 될수 있어요. 엔드 없어, 접속성 없어, 접속성까지 포관놈을 찾아야 되니까 썸업붐, 썸업휘치, 얼업붐, 얼업 c 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b y e b e